자 3월 모의고사 선생님 생각은 개념 위주의 문제였어 어막 겁나게 꼬은 게 아니라 개념을 물어보는데 약간 못 보던 그래프? 뭐 이런 거 약간 변형된 그래프인데 딱 개념만 물어보는 형태로 나왔어 그거 엄청 비비 꼰 것도 없어서 사실 조금 개념만 잘 정리된 사람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어요. 근데 약간 자료가 모의고사 예전 기출하고 조금 다른 형태의 자료들이 나왔는데 아, 이런 식으로도 날수 있구나, 되게 깔끔하구나라는 생각은 선생님 더 했어. 약간 변형이 잘 했다 이런 느낌. 그래서. 요번 3월 모의고사가 좀 성적이 안 좋으면 개념을 확실하게 다시 돌려야 돼 어, 개념에 조금 빈틈이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개념적으로 좀잘 잡아 둬야 되는 개념 위주고 전체를 쭉 해서 개념으로 딱딱딱 나온 단원이라 자기 성적자 글 보고 좀안 좋아 개념을 다시 정리해야 되겠구나 요런 생각을 해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그래프들이 몇 가지 나왔는데, 괜찮아. 좀 변형 가능해. 그래서 그거 좀 참고해서 일단 풀면서 봐. 어? 자, 일단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어. 물론 근데 고3 올라와서 봤기 때문에 아마 시간적으로는 조금 쫓겼을 거야. 고2 때랑 느낌 완전 달라. 그지? 아, 이게 고3이구나. 지구과학도 약간 어렵구나. 이런 느낌. 자, 그 정도로 오면 될것 같아. 자, 한번 보자. 빨리 풀어보자. 자1번아 이건 완전 개념이지 그지 완전히 딱 떠올라야 돼아판 구조론이 정립하기까지 과정이지 판 구조론 의 정립 과정이야 정립되는 과정 그지 그첫 번째 딱 누가 나오냐 베게너 대륙 이동설 대륙 이동설 나오면 여기 첫 번째 증거 딱 나와야 돼 증거 몇 가지 네 가지 그지 어, 일단은 뭐, 해안선 일치, 해안선이 일치한다. 그 다음에 서로 떨어진 대륙에서 동일한 화석이 발견돼, 어, 동일 화석이 출도돼, 동일 화석. 어, 서로 떨어진 대륙인데 동일한 화석이 출도된다. 세 번째, 아, 떨어진 대륙이 연결하면 지질 구조가 연속성을 나타내, 지질 구조의 연속성. 지질 구조의 연속성. 딱네 가지 그냥 딱 떨어져야 돼 이거는 단순 암기처럼 딱 붙어 있어야 돼그 다음에 빙하 빙하 이동 흔적 어, 네 가지 증거 자이 대륙이동설은 인정받지 못했단 말이야 왜냐면 뭘 설명 못했다고? 그죠? 원동력 원동력을 설명 못했단 말이야 이게 설명이 안 됐어 이게 안 됐지 그럼 그 다음 과학자는 당연히 원동력을 설명하려고 요거 설명하려고 했겠지 그래서 뭐야 멘틀 대유설 근데 선생님이 있지 홈스라고 추리했다고 그냥 아 얘는 요걸 기억해야 돼 방사성 원소의 붕괴열 원소의 붕괴열 요거 하나 기억해두고 그 다음에 또 자세히 좀 알아두면 나중에 개념정리될때꼭 필요한 게 뭐냐면 아멘틀 상승부에서 어떤 일 일어나냐 하강부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아, 상승부에서는 새로운 해양. 해양이 새롭게 만들어져. 아, 새로운 해양이 만들어져. 그 다음에 이제 하강부에서는 해구라든가 습곡산맥들이 만들어질 수 있어. 이거 습곡산맥. 요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야. 알겠지? 하강부에서는 해구가 만들어지고 습곡산맥이 만들어질 수 있고, 아, 상승부에서는 새로운 해양지각, 해양이 만들어져. 그런데 섬도 이렇게 생길 수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지? 그런데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이거지, 그지?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어. 못 찾았단 말이야. 그래서 잊혀져 갔다고. 잊혀져 가. 그러다가, 바닷속을 해저 이제 전쟁 끝나고 이제 2차 세계 대전 끝나고 1960년대 돼서야 바닷속 막 뒤져 보다가 오 독특한 지형을 관측하고 아, 해저가 확장되는구나. 이거지. 그때부터는 자, 그 과정이야. 자. 베게너. 음. 대륙 이동설 그 근거 해안선 모양, 고생대 말 빙하 흔적, 지질 구조 연속성. 하나 뭐 들어가? 화석 들어가야지, 그치? 어, 동일하 화석이 출토돼? 이렇게 돼야지. 음. 자, 한계점. 원동력 설명 안 돼. 이렇게. 완전히 딱그 얘기 나왔어. 원동력 설명 안 돼. 어. 그러고 영향을 줬대. 누구한테. 어, 그 다음 사람은 원동력을 설명하려고 했겠지. 누가? 홈스가 추리한 거야, 그치? 멘틀 대리서를 주장을 했지. 그러나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이거 끝이잖아. 자 이에 대해서 옳은 걸고르오변환단층 아직 변환단층 나올 때가 아니야 바닷속 보지도 못해 그렇지 바닷속을 들여다 볼 능력이 안 되는 시기야 아직까지는 해아변환단층의 발견 여기 들어갈 수가 없어 대륙이동의 원동력은 그렇지 아 멘틀 대류지 원동력을 설명할 수 없었다 그렇지 원동력을 설명할 수 없었다 막 자그 다음에 디귿에서 고지자기 줄무늬 어 고지자기 줄무늬가 해령을 축으로 대칭을 이룬다 야 이런 거 어떠한 증거도 제시를 못했어 어, 증거가 나올 수가 없지 이런 고지자기 줄무늬 그 다음에 변환단층이 전부 다 해저확장설로부터 판구조는 정립되는 고, 고단계에서 나와 응? 딱 1번 문제 개념이야 시간 끌 필요가 없지 자 2번 가겠습니다 2번. 어느 해역의 깊이에 따른 수온과 염분. 깊이에 따른 깊이에 따른 수온하고 염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년 순서도 나타낸 것이고 나는 수온염분도를 나타낸 것이다. 자 여기서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깊이에 따른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 그래프 딱 나와야 돼. 이렇게 뭐가? 혼합층 수온약층 심메층야 모양이 이렇게 딱 보여야지 그냥 이렇게 딱 내려가 안 봐도 너는 뭐가 돼 수온 이렇게 나와야 돼 하나가 수온이면 하나는 염분 되겠지 그지 응, 그럼 니은 염분이 될 거야 염분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 이렇게 쫙 내려가줘야 된단 말이야 자 이렇게 아 요거 해두고 나머지 자료 해석이야 다 던져 요거만 딱 찾으면 이제 끝이지. 자 이에 대해서 옳은 걸 고르시오 기억은 염분 아니지 수온이야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 이게 깊이 따른 분포잖아 모양 딱 떠오른데 자 그래서 틀렸고 두번째 혼합층의 평균 밀도는 혼합층의 평균 밀도 그럼 혼합층이 여기잖아 평균 밀도는 그럼 여기서 찾으란 얘기야 찾아야지 여기서 보면 수온은 몇도 정도가 되냐면 수온은 20 이 뭐, 25, 23, 뭐, 암여지, 뭐, 똑같이 찍으면 되고, 중간쯤 이렇게 딱. 응, 음, 딱 찍어. 자, 딱 찍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염분을 봐줘야 되잖아? 얘가 염분이라고 했으니까 염분 읽어줘야지. 자, 염분, 표충, 여기지, 까 혼합충, 여게 염분. 염분은 밑에 쪽에 있어? 이렇게 따라서 쭉 내려오면, 33.6, 얼마? 음. 33.6, 3.6, 가운데 이렇게 오고 되네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야겠지, 이렇게. 둘이 만나는 지점. 이 정도. 찍어주면 된 거지? 자료 해석이야, 그냥. 자, 여기, 그럼 얼마 1.023. 1.023. 1.025보다 크다. 말도 안 되지. 025는 여긴데. 이거보다 크면 아래쪽에 내려와야 되는데 아, 틀렸구나. 자료 해석. 자, 깊이에 따른 해수의 밀도 변화는, 밀도 변화는? A 구간이 B 구간보다 크다 깊이, 아 이거 뭐두개 틀렸으니까 그냥 답 나올 수도 있는데 깊이에 따른 밀도 변화, 밀도 변화는 A 구간이, A 구간이 요 위쪽이고 여기 아래쪽이지, 요 아래쪽인데 내, 내려가 봤자 거의 일정해 그지 소온과 염분이 일정해 그럼 거의 안 변한다는 얘기야 여기서는 수온도 뚝 떨어지고 염분도 확 증가하니까 아 이거는 A구간이 B구간보다 크다 뭐 이렇게 그냥 가볍게 음 응. 원래 수온과 밀도가 대체로 반비례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아 수온이 급격하게 변하니까 사실 이게 밀도 수온하고 밀도로 따져도 요런모양 나와 수온과 밀도가 반비례하니까 그러니까 A구간이 B구간보다 당연히 수온이 크게 변하면 밀도도 크게 변하겠지 이렇게 가주면 돼 그 참고라는 정리해둬야지 그치? 밀도는 수온에 뭐하고 반비례하고 요거 잡고 음, 요정도 기억해둬야 돼그 다음에 수온은 밀도는 염분에는 대체로 비례합니다 이 금속이온들이 많이 녹아있으니까 그러니까 염분이 증가하면 어, 밀도도 커져 이거 따라가야지 아, 염분하고 그래프 따라갈 거고 수온하고는 반대 모양 아 그러니까 아, 위쪽에서 큰 변화가 생기겠구나 들어간 거지. 요거 하나 찾는 거. 연습하라는 뜻이야. 완전 개념 문제였어. 자, 넘어가서. 자, 3번. 아, 그림은 플룸 구조론의 모식도이다. 자, a와 b는 각각 뜨거운 플룸과 차가운 플룸 중 하나이며 a, b, c는 동일한 열점에서 생성된 화산이다. 동일한 열점에서 생성 아, 이게 ABC가 동일한 열점에서 생성된 화산인데. 지금 열점 이 여기 있겠지? 응 음, 뜨거운 플룸 올라오니까. 그럼 얘는 아, ABC가 이쪽으로 가고 있는 그러니까 어, 판은 이렇게 가겠네. 움직였나 그거? 아, 여기로 갔더니 어, 대륙 지각 밑으로 이렇게 내려. 아, 이거 요쪽은 차가운 플룸이 되겠구나. 가라앉으니까. 자, 기억할 거. 자, 이 지구 내부 구조 뭘 이용해서 알아냈다고? 지진파를 이용해서. 그러면 온도가 이 지진파는 이런 거지. 지진파의 속력은 지진파의 속력은 비례합니다. 뭐에 단단할수록 그냥 밀도라고 생각해. 밀도 단단한 나 단단하다 굳기 이렇게 단단할수록 밀도가 클수록 즉 차가운 플룸은 점점 수축한단 말이야 수축하면 밀도가 커지지 그럼 지진파의 속도가 빨라져 어, 차가운 애가 차가운 애는 얘는 지진파의 속도가 지진파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되겠지 그치 차가울수록 빨라지는 거야 그럼 뜨거운 애들은 느려지겠지 이거 꼭 기억해 둬야 돼자 옳은 걸 고르시오 A는 자, A는 어 위로 올라가는 건가 당연히 뜨거운 플룸이야 자 밀도는 기억 지점과 니은 지점을 보면 기억 니은 누가 내려가고 있어? 니은이 아래로 내려가고 있잖아. 그럼 당연히 밀도가 큰 놈이 가라앉겠 쯤. 그러니까 기억 지점이 니은 지점보다 작다. 맞지? 요거 이제 문장에서 낚시야. 그지? 그러니까 니은이 기억보다 커. 근데 꼭 문장을 헷갈리게 써놔. 기억이 니은 지점보다 작다. 사람이 이렇게 읽다가 실수하게 만드는 표현이야 일부러 보는 것 같아 정확하게 읽어야 돼 니온이 커 기억이 작아 맞아 음. 화산섬의 나이는 당연하지 열점이 제일 젊은 애들이야 지금 생긴 거고 시가 가장 먼저 생긴 거지 따라서 ABC가 아니라 CBA가 되겠네 음. 자, 이것도 개념 아주 기초 개념 자, 4번. 자, 그러면 어느 지역의 지층과 퇴적구조 나와? 퇴적구조 나오는데, 퇴적구조는 꼭 정리해둬야 돼. 퇴적구조는 총 4가지가 나오지, 그지? 뭐 있지? 사측리. 응, 이거 원래 앞에 뭐, 무슨 자? 경자 있는 거야, 그지? 경사측리야. 아니, 이게 기울, 원래는 이렇게 층리가나란해야 되는데, 기울어져 있어. 지구과학 시간에는 경 자를 안 쓴다 알겠어? 대륙 경사면이 아니라 대륙 사면이야 경사층리가 아니라 사층리야 이런 거 음. 그런 뜻이야 아 경사진층리 그지? 음. 경사층리 어느 한쪽으로 흘러간 모양 가르쳐줘 이게 사층리잖아 그지? 음. 이거 뭐 생각하라고 했어? 사층리는 모래 언덕 생각하면 돼 모래 언덕이 이렇게 있으면 이런 모양이 있잖아 그럼 꼭 물어봐. 모래, 모래가 날아가서 이제 사구가, 사구가 움직인단 말이야. 바람은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분다. 이거 꼭 나오잖아. 1번, 2번. 이거 모르면 안 되지. 바람은 어느 쪽으로. 그치. 이렇게 가지, 그치. 그러니까 모래가 이렇게 날아가서 뒤쪽에 바람이 불수가 없으니까 뚝 떨어지는 거뚝 떨어져. 뚝 떨어져. 그러니까 위쪽이 넓고 아래쪽으로 할수록 좁아지는 형태야. 위쪽이 넓고 아래쪽이 좁아지는 형태. 알겠어? 응, 얘는 이쪽으로 이동을 해. 이렇게. 요거 어, 기억을 해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저기 나왔으니까 건열까지 뭐, 건열. 건넬. 건열은 논바닥 갈라지는 거잖아. 그치? 요것도 하나 더 추가적으로 알아두면, 건열은 요런 표현이 꼭 나와. 원래 퇴저감은 물 속에 쌓이는 거잖아. 그치? 물 속에 쌓이는데 저렇게 빡짝 마르려면 물 밖으로 노출된 적이 있었다 이런 표현 쓰는 거지 건조한 환경에 노출된 적이 있었다 이런 식의 표현 알겠어 이런 어, 식의 표현이지 건조한 환경에 건조한 환경에 노출된 적이 있었다 이런 식의 표현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건절에서 물어보는 건 뭐냐면 점토 같은 입자가 건열이 잘 생기냐, 모래 같은 또는 자갈 같은 입자가 잘 생기냐. 점토가 잘, 논바닥, 그 보드라운 흙이 수축할 때잘 생겨. 그지? 입자가 작은 점토에서, 아, 점토 같은 애들이 쌓여서 생긴 애들이 바로 뭐야? 쉐일이잖아. 쉐일 같은 데서 잘 나타난다. 아, 얘네들한테 잘 나타나는 거지. 입자가 큰 놈들한테가 아니라. 자, 그 정도 기억을 해두고. 어, 그 다음에 이제 기억해둘 건 연은 찰랑찰랑 되는 거 이거 물결문 기억해야지 이렇게 찰랑찰랑 찰랑 되는 거 넘실되는 거랑 헷갈리면 안돼이 그림은 이건 꼭 기억을 해둬야 돼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그 위쪽에 층리면 위에서 봤을 때 옆으로 이렇게 줄무늬 런 식으로 가 있는 거 어, 이거 층리면을 봤을 때 모양 기억해둬야 되고 그 다음에 전이 층리 얘네들은 한 문제씩 꼭 나와. 이 중에 하나 꼭 나온단 말이야. 꼭 나오게 돼 있어. 점이 층리 점이 층리는 경사가 급한 대륙 사면을 타고 흘러내려서 모래 진흙 자갈 중 입자가 큰 애가 먼저 떨어져. 그렇죠? 위로 갈수록 점이 점점 작아져. 점이 점점 작아져. 이런 게 점이 점점 작아져. 점이 층리야 점이 점점 작아져. 점이 층리 자, 그거 기억해둬이 자료에 대해서 옳은 걸 고르시오. 가에서 연은이 나타난다. 가에서, 가에서 연은이 아니라 사층이지, 그지? 응. 두 번째, A는 B보다 나중에, A는, 그지? A가 먼저 생기고 이쪽으로 가면서 쌓인 거지? 모래 언덕 생각해야 돼? 점점점 이쪽으로 가? 응. 자, 따라서 A는 B보다 나중에 아니다. 그지? 나에서 역전된 지층, 역전된 지층 뒤집혀 하려면 이게 모양이 올라가야지, 그지? 쇠기 모양이 반대로 해야 돼. 역전된 지층 아니야. 응. 그 다음에, 나의 단층은 횡압력. 이게 정단층이냐, 이게 역단층이냐. 기억해야지. 상반이 밑으로 내려갔지, 그지? 대각선을 기준으로, 이게 상반. 응. 상반. 응. 그렇지. 쎄쎄쎄 하라고 했잖아. 쎄쎄쎄. 딱. 손바닥 위에 상반, 상반이 내려갔어. 내려갔 당기는 힘. 정단층. 응. 횡압력이 안다. 라는 뜻지 장력이라고 표현하지. 장력, 장력. 응. 나는 형성 과정에서 수면 위로 꼭 나온단 말이야. 건열이잖아. 수면 위로 노출된, 즉, 건조한 환경에 노출된 적이 있었냐? 이 표현 꼭 들어간단 말이야. 응. 수면 위로 노출된 적이 있었다. 알겠지? 자, 이런 식의 표현들 그냥 기억하면 돼. 그림은 A시기, B시기에 관측한 북방구의 평균 해면기압요게 그동안 좀못 보던 모습. 요 자료가 요 자료가 그동안 못 보던 모습이야. 근데 이게 뭐냐면 선생님이 지구과학하는 사람은 꼭 이걸 혼자서 그릴 수 있어야 된다고 했어. 뭐냐면 이게 기본이야. 대기대순환 이걸 제발 혼자 그려 대기대순환 이렇게 적도 잘라서 3등분딱 해가지고 제발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돼 0도 30도 60도 극지방 대략적으로 이렇게 된단 말이야 적도지방의 따뜻한 공기는 상승을 해 상승한 애가 이렇게 가 30도에서 전향력 때문에 옆으로 휘어지다 보니까 더 이상 진행을 못하고 위로 못 가고 아래로 하강해서 아래로 순환을 해 이때 이건 해들리순환이라고 하지? 해들리 해 뜨면 따뜻한 건 올라가고 차가운 건 내려와 해가 들면 그치? 사람이 이름데 해들리야 해가 들면 따뜻한 건 올라가고 차가운 건 내려가 이걸 열적순환이란 한단 말이야? 이걸 직접순환이라고 해 해들리순환이라고도 하고 직접순환이라고 부른다라는 얘기지 직접순환 여기 똑같아 60도에서 위로 올라간 공기가 위에서 이렇게 내려와 이렇게 여기 내려보는 거 여기도 내려보는 거 이게 직접순환 이건 극지방에서 일어난다고 극순환이지 얘네들이 직접순환이란 말이야 근데 전향력 때문에 중간에 하나 꼈어 내려갔던 애가 톱니바퀴처럼 물려서 이렇게 돌아와서 이렇게 도는 순환이 생겼단 말이야 이걸 페렐순환이라고 하지 페렐순환은 간접순환이야 간접적인가 전향력 때문에 간접순환이 생긴가 지구자전 때문에 자 이게 위로 올라가는거지 이게 여기만 올라가고 나머지는 아래쪽 방향이야 바람이 부는데 아래쪽 요게 바람이야 요게 아 헤들리 순환 때문에 바람이 이렇게 북동 부역풍 페렐 순환 때문에 편서풍 이 극동풍 이렇게 되는거지 그지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바람은 고에서 저러 불어가 또는 상승기류가 있으면 저기압이야 적도부터 보면 저 위도 30도 고 저고 저고 저고 저, 고, 아 저고 저고 이렇게 이거란 말이야 적도부터 저고 저고 알겠어 이게 베이스가 되면 이게 뭐 몰라도 상관없는데 알고 있으면 이해하기 훨씬 쉬운거야 그래서 위도 30도가 어 아열대 고압대 다른 동네 보다 기압이 높은 상태란 말이야 열대 저압대지 여기가 한대 여기지 한대 전선대라고 해 찬공기 따뜻한 공기가 만나는 지점이 한대 전선대 여기 저기압대 그 다음에 극고압대인데 아요거 이제 두개 관측 지점에 따라 그건 자료 해석이야 현재랑 과거랑 모습이지 자, 오름을 고르시오. 무역풍대. 무역풍대 뭐야? 0에서 30도. 여기가 무역풍대네. 여기가 무역풍대. 그지 무역풍. 알겠어? 무역풍, 편서풍, 극동풍. 이거 안 그려지면 안 된단 말이야. 자, 무역풍대에서는? 여기서는 위도가 높아질수록, 아, 고위도로 갈수록, 어, 높아지네? 고위도로 갈수록 평균 해면 기압이 대체로 높아진다. 맞구나. 자료에서. 무역풍대라는 것만 딱 찾으면 끝이야 두 번째 기역구간 자기역구간어 뭐야 30에서 60 사이 편서풍대야 되겠지 그치? 여기는 편서풍대가 되겠네 편서풍 편서풍대 자 기역구간의 지표 부분에서는 어떤 바람? 이 모양 떠올라야지 편서풍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 편서 서쪽으로 치우친 거네 그지? 알겠어? 밑에서 위로. 북풍 계열이 아니라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남서 계열의 바람이 부는 거지. 알겠어? 이거 중위도 고압대. 중위도 고압대가 어디냐? 여기잖아. 중위도. 중위도 고압대. 여기야? 여기. 아열대 고압대라고 하는데, 여기 중위도 고압대란 말이야. 중위도 고압대 평균 해명자분. 이건 일단 자료에서. A식이 B식이 보다 낫다. A식이 B식인데, B식이 A시기 점점점 여기지 음, 아 A시기가 B시기보다 낫다 이건 있는대로 해석하는 거지 A시기는 B시기보다 낫다 맞네 맞지? A시기가 여기지 음, 자료해석 이건 그러니까 베이스가 제발 선생님 진짜 강조한다 이거 혼자 그려라 이게 대기에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해양, 해수의 순환에도 중요해. 이게 전체적으로 지구, 전 지구적 해석할 때꼭 베이스야. 어떻게든 혼자서 그려봐. 요거 변형시켜서 꼭 한, 하나씩 나오니까. 6번. 아, 은하 그림도 너무 쉬운 건 줬어. 문제도 너무, 너무 해. 이름도 다 가르쳐 줘. 나선 은하. 불규칙 은하. 그럼 나가 나선이네. 나선 은하. 정확하게는 가운데 이렇게 있으니까 요거는 정상 나선보다는 막대 쪽에 가까운 것 같아. 막대 나선. 막대 나선. 얘는 불규칙. IRL. 불규칙 은하. 불규칙 은하는 성간물질이 많아. 젊은 별이지. 무슨 색? 새파랗게 젊은 것들이. 새파랗게 젊었어. 푸른색 별이지. 푸른색. 자, 가는 불규칙 은하다 맞아. 두 번째 나에서 별은 주로 은하 중심. 아니지. 중심부는 성간물질이 풍부한 데가 어디라고 했어? 나선팔이야. 나선팔. 나선팔에 나선팔에 여기에 뭐가 많다고 성간물질이 풍부합니다 얘네들이 풍부해 어, 그래서 성간물질이 풍부하니까 젊은 별들이 탄생하는 거지 젊은 별 반면 은하의 중심부는 여기는 성간물질이 거의 없어 그러니까 여기는 뭐야 늙은 별이지 젊은 별은 푸른색 늙은 별은 붉은색 아 젊은 별은 새파랗게 젊은 것들 아. 그지? 이런 표현은. 자, 나에서, 별은 주로 은하 중심, 아, 중심부에서 생긴다. 아니다. 라는 거. 자, 그 다음, 우리 은하는, 우리 은하의 형태는, 나부, 이거 말도 안 되지. 우리 은하는 막대, 나선 은하. 이걸 틀렸다. 그럼 개념이 진짜 크거 그지? 자, 아주 쉬운 문제였어. 자, 그 다음에, 7번. 자, 그러면 어느 지역의 지질단면과 산출화석을 나타낸 것이다. 자, 화석, 이거는 기억해야지. 일단은 지질시대 그러면, 지질시대, 고생대. 아, 이거 제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음, 기억을 해두고, 아, 고생대가 시작할 때가 언제다? 생명체가 막 나타난다고지, 그지? 그래서 어서, 오사. 어서오사 영어로 come 그래서 캄브리아기 come 어서오세요 캄브리아기부터 시작하는가 캄브리아기 어서오사 5억4천 중생대 시작 중생대 중학교 2학년이 제일 무섭지 공룡이 제일 무서워 나는 중이요 2억5천 신생대 시작 어, 1억이 안돼 6천6백만 년 요정도 딱 기억해두고 고생대는 표준화석, 삼엽충. 이게 제일 대표적이야. 고생대 초에서부터 말까지 다 사내기가 삼엽충이거든. 그러니까 삼엽충. 그 다음에 필석, 갑주어, 뭐 방추충. 요 정도는 입에 붙여두는 게 좋아. 방추 모양에. 중생대의 표준화석은 공룡, 뭐 시조새바다속에 암모나이트, 이거지 암모나이트 꼭 나와야 돼그 다음에 신생대는 바닷속에는 뭐가 있냐면 화폐석 화폐석 바닷속이야 해 성층 육지에는 메머드 이게 나중에 등장하지 추울 때 어느 지역에 지질단면도래 일단 삼엽초 모니까 고생대겠지 근데 이거는 뭐냐면 고사리래 아 이거 육상환경이네 얘는 해양 환경이지 암모나이트 중생대네 바다네 해성층이야 해양 환경 이렇게 된 거지 그지? 그럼 뭐 보면 A 층은 D 층보다 먼저 생성되었다. A 층은 D 층보다 설마 얘가 <웃음> 야 이거 그지? 얘가 중생대인데. 요거 위에 있는 애가 이렇게 뒤집혀도 이 고생대를 앞지를 수가 없잖아. 그지? 너무 심한 거지? 이건 말도 안 되지. A층은, A층은 D층보다 먼저 생겨서 당연한 거야. 고생대잖아. 설마 D가 고생대보다 전... 야, 이건 상상할 수가 없어. 중생대 위에 있는 애인데. 뒤집혀도 어마어마하게 뒤집... 아, 이거 말이 안 돼. <웃음>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 고생대 그게 중생대 그게 이렇게 지 b층과 c층은 b와 c층은 이렇게 된 거네 부정합관계이다 요거 어떻게 해석할까 얘는 어디서 만들어졌다고 어육상이가 이렇게 됐다가 이거 바다가 됐잖아 그지 그럼 땅이 오르락 내리락 한 거지. 알겠어? 육지 환경이었다가 바다 환경으로 바뀐다 말이야. 땅이 오르락 내리락 한 거야. 음. 그러면 깎여 나가고 육상 환경에서 깎여 나가고 그 위에 다시 쭉 가라앉아서 바다가 되고 된 거니까 당연히 부정확 관계가 성립이 돼. 여기. 여게 조금 이런 표현이 좀 어려운 거야 어, 이걸 어떻게 하지? 부정합이라고 어떻게 할까? 아 얘는 육상 환경, 어, 물 밖에 있던 애들인데 풍화층이 좀 깎여 나가서 떠내려와서 이럴다가 그 다음에 아래로 가라앉아 어, 해양 환경이지 가라앉아 바다 저 깊은데 거기에 쌓인 거야 그리고 다시 올라온 거지 그거 그러니까 부정합 관계가 되는 거지 C층은 판계아, 이거 제일 어려운 표현이었어. 요그 니은 표현 제일 어려운 표현이고. 그다음에 C층은 판계아가 형성되기 전에, 야 삼엽충은 근데 이게 중생대잖아, 그지? 판계아는 언제? 고생대 말. 고생대 말. 말도 안 되지. C는 중생대, 판계아는 고생대 말. 음, 말이 안 되는 표현이지. 자 이렇게 하고. 음, 아직까지 어려운 게안 보이는데 첫 번째 한 장에서 이 틀리면 이제 가슴 아프다는 얘기야 이거 보면 아, 첫 번째 한 장에서 내가 틀렸어? 어마어마하게 큰 실수를 했구나 이런 거자 이거 기억할 거 여기서는 이런 거라고 했지 태풍 이든 온대, 저기압이든, 태풍도 저기압이에요. 이 열대저기압이잖아. 열대저기압. 중에서 풍속이 1 3 m s 이상 된 애들이잖아. 그치? 이게 저기압이라고. 얘네들이 이동할 때, 이동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든지 그냥 저기압이 이렇게 저기압, 저기압, 저기압. 이게 저기압, 저기압, 저기압. 온대저기압이든 뭐든 그러니까 이동을 해가. 관측소가 여기 있어 진행방향에 왼쪽에 관측소가 있거나 진행방향에 오른쪽에 관측소가 있거나 뭐 이렇게 나오게 지 바람이 어떻게 바뀌냐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냥 바람은 고에서졸러붙잖아 그럼 얘네 이동방향이 이렇게 이동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쭉 간다면 이동방향이지 이동방향이 밑에서 쭉 이게 이동방향이면 여기가 처음이잖아. 바람은 고에, 얘가 상대적으로 뭐가 되는 거야? 굳지 얘가 저니까. 고에서 저, 바람이 이렇게 불어. 그 다음에 이렇게 불겠지? 그 다음에 이렇게 불겠지? 바람이 이렇게 변해가네. 진행방향의 왼쪽은 반시계로 변하고. 그럼 진행방향의 오른쪽에 있는 애는, 오른쪽은 얘가 이제 고잖아. 그럼 얘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바뀌지? 시계로 바뀌네. 알겠어? 까먹어도 그냥 이렇게 그냥, 안 떠올라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알겠어? 응? 정안 되면 자기만의 방법, 이렇게, 모를 때는 떠올리면 돼. 떠올리면 되고, 그냥, 아, 그냥 화살을 쏜다라고 생각해, 활. 알겠지? 그 화살이 이렇게 진행해, 진행방향에 대해서 진행방향에 서 하나는 이렇게 하나는 이렇게 야, 활 모양이야 활 모양 음. 진행방향의 오른쪽은 시계 진행방향의 왼쪽은 반시계 뭐 이렇게 외워도 자기 나름의 방법으로 알겠어요 음. 항상 이건 기본이야 바람의 진행방향에 대해서 오른쪽은 바람이 시계로 변하고 진행방향의 왼쪽은 반시계로 변합니다 기본이지 그건 기억해야 돼 일단은 자료 해석인데 우리나라를 통과는 하 어느 태풍의 중심이동 방향과 이동속력을 순수없이 이동 방향과 이동속력을 이동 이동 여기서 이제 하나더 추가할 건 뭐냐면 태풍이라고 하는 애가 이게 나오잖아요 태풍이 나오면 이렇게 쭉 나오면 발달하는 건 위도 몇 도에서 0도에서 5도 사이에서는 요 사이에서는 안 생겨 전향력이 없어서 그치 위도 5도 이상에서 생겨 생겨서 여기서 생겨서 포물선 궤도로 이렇게 돌아 그치 이게 태풍이야 그지 이렇게 움직여 기억나지 이렇게 포물선 궤도로 가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아 이게 우리나라 정도 오면 아마 얘가 이런 식의 흐름을 타고 진행을 할 거야 이런 얘기지 변화가 이렇게 될 거란 얘기야 바람방향 자 뭔지 모르지만 처음에 읽으면 무슨 방향이야 북서 그냥 그려 둘 중에 하나 딱 했는데 이렇게 진행 방향이 렇게 되면 이 방향 이 방향 두 방향 밖에 없어 사실 이거나 이거 두 개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바람 딱 부대도 이거 이거 두 개밖에 없네 맞나 확인하는 거야 북서 아북서 북서쪽으로 음 북서쪽으로 진행하는 방향이지 여기는 북동 아 북동 북동 방향으로 이걸 연결해서 그리면 이렇게 되겠지 북서북동으로 아이게 진행 방향이네 아 점이 진행 방향이 되는구나 그리고 점이 기억이 진행하는 방향을 나타내고 그지 진행 방향 그러면 하나가 진행 방향 이동 방향이면 하나는 이동 속력이 되겠지 아 얘가 이동속력 이동속력 되겠지 이동속력 이렇게 되는거지 알겠어? 자 이에 대해서 오은걸 고르시오 태풍의 중심 이동방향은 이동방향 이동 진행방향 이동 이동방향 진행 이동 방향. 아 진행방향 이동방향 이동방향은 음. 이동 기억이다 두 번째 태풍이 지나가는 동안 제주에의 풍향은 시계 방향으로 변한다. 태풍이 진행하는 방향에서 시계 방향으로 변한다. 나는, 그지 조건 하나 안 읽었네. 나는 18시일 때이 태풍의 중심부를 나타냈다. 어, 지금 이런 아까워. 여기잖아. 제주도에 이쪽 왼쪽으로 진행하네요 진행방향의 오른쪽편은 시계로 방향 그렇지 기억이 그냥 완전히 이건 알고 있어요 진행방향 오른쪽은 시계로 변하고 진행방향 왼쪽은 반지 제주도에서의 풍향은 시계로 그렇지 오른쪽이니까 그렇지 진행방향의 오른쪽은 시계로 변해 맞는 말이지 그것도 맞고 이거 태풍의 중심의 평균 이동속력은 이동속력 이 그래프 봐야지 아이 삼각형이 이동속력이라고 하면 이쪽 값으로 읽어줘야 돼 그럼 전체적으로 요 아래쪽은 이쪽 값이야 이렇게 이러다가 나중에 여기서 쭉 되게 빠르네 그지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어, 여기 24시 지나고 나서부터는 속도가 급격히 빨라졌네 알겠어? 그러니까 태풍의 이동속력은 전향점을 통과 아 전향점이 바로 뭐야 요 방향이 꺾이는 데지 방향이 꺾이는 거, 언제 꺾였어요? 여기 꺾인 거잖아. 아, 요쪽은 북동 계열이었는데, 아, 북서 계열이었는데, 여기 북동으로 바뀌었으니까, 여기서 방향이 급격히 바뀐 거지. 그러니까 여기를지나면서 속력이 훨씬 빨라졌네. 그죠? 이동 속력, 이쪽을 읽어줘야지. 10, 20, 30, 40. 오, 여기 그러니까 요런 식의 자료 해석인데, 이게 어렵다라고 하면 자료 해석하는 연습을 많이 해둬야 돼. 이런 문제는 지구학에서 이거는 그냥 있는대로 해석하는 건데 이런 거는 경험을 자꾸 해야 돼이 그러니까 문제가 틀렸다 이런 문제 틀렸다 그러면 자료 해석 이렇게 자료로 던져준 문제들을 자꾸자꾸 풀어서 좀더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 알겠어요? 음. 문제를 잘생각해두나 8번 문제 이건 자료 해석인데 배경 지식으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배경 지식이 많으면 자료 해석이 더 빨라져 알겠지? 그래서 많이 풀어봐야 돼 많이 풀어봐야 돼 자료 해석은 많이 풀어봐야 실력이 늘어 자료 해석은 막 갑자기 실력이 팍 늘어나는 게 아니야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려 이렇게 쭉 오래 쌓여야 실력이 늘어나는 데이기 때문에 자료 해석 문제는 좀 연습을 해 특히 엘리뉴, 난니나 같은 건 반드시 나오니까 그 자료 해석으로 꼭 나오니까 반드시 연습을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9번. 그림 간은, 온대저기압에, 어, 온대저기압 나왔네. 온대저기압. 동반된 전선이 우리나라를 통과하는 동안 관측서. 이렇게 나오지. 자, 온대저기압 하면 모양이 절대 안 바뀐다고 했어? 온대저기압은 항상 이 모양. 팔자 모양. 이게 저기압이 중심이란 말이야. 이게 저기압이야. 음. 근데 이게 아래쪽이지? 아래, 동네는 따뜻한 바람이야. 이거 잊어버리면, 이거 아랫동네는 따뜻한 바람이고, 윗동네는 찬바람이야. 윗동네는 찬바람. 윗동네는 찬바람. 윗동네는 찬바람. 저기압은 반시계로 회전해. 이거 그지? 그지? 저기압. 반시계로 회전해. 그러니까 반시계로 회전하니까, 찬바람이 이렇게 불어와. 회전해서. 여기 삼각형이 있는 거야. 찬바람이, 어. 한량전선. 따뜻한 바람이 반시계로 몰아붙여 이렇게 된 거지 동글뱅이 이거 무슨 전선? 못난 전선 그지? 요걸 이렇게 하면 이렇게 칼로 이렇게 잘라서 보면 이렇게 이런 모양 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요렇게 가지고 찬 바람이 따뜻한 거 아래를 푹 파고드니까 푹 파고드는 거죠 이렇게 푹 파고드니까 입체로 그려주면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돼야지 음. 여기에서 쭉 그럼 전선면을 형성하고 따뜻한 게 갑자기 있어요. 뭐든지 항상 따뜻한 게 올라가 위로 올라가면서 적운형 구름이 생기고 소나기가 내리는데 꼭 기억할 거 전선은 이 전선면 중에 땅과 닿은 지점이 전선이다 전선 바로 뒤쪽에 비가 온다 어 뒤쪽에 소나기 야, 뒤쪽에 소나기가 오는구나 이거 소나기 오는 지역 이렇게 하지 그 다음에 여기는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 위를 타고 넘어가, 이렇게 부드럽게 타고 넘어가, 이렇게 여기가 전선이 되고, 따뜻한 공기가 부드럽게 타고 넘어가는 옆으로 퍼지는 층운형 구름이 생기고, 아, 비가 오는 건 전선 앞쪽에 넓은 지역에 이슬비나 보슬비가 이렇게 내는 거죠. 넓은 지역에 나와줘야 되고. 이 온대저기압은 반드시 이걸로 단면구조까지 이거 반드시 나와 꼭 나온다 태풍 한 문제 온대저기압 한 문제 꼭 나온단 말이야 걸 놓치면 안 되지 자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생긴 애가 무슨 풍을 타고 편, 서, 풍을 타고 서쪽에서 동쪽으로 다가와 그럼 거꾸로 하면 날씨 변화는 우리나라 서울의 날씨, 서울 지방의 날씨는, 자, 여기의 날씨는 거꾸로 이렇게 변해갈 거란 말이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여기 찬 공기였지? 찬 공기에서 따뜻한 공기로 넘어가? 기온이 높아져, 온난전선 통과. 따뜻했는데 찬 공기가 와? 추워져, 한랭전선 통과. 이거지? 알겠어? 이거 뭐란 말이야? 뭔지 모르지만 측정한 뭐를 나타냈다고? 기온이 기온이 떨어지네. 기온이 떨어져 무슨 전선 통과? 하야 큰일 날 사람이네. 여기가 여기서부터 변해가잖아 이렇게 이렇게 여기 요찬 공기였단 말이야. 얘가 통과해 따뜻해져 따뜻해지고 말라져 따뜻한 공기가 온 거야 온난 전선 통과. 추워져, 한랭전선 통과. 기온이 떨어져, 한랭전선 통과. 기온이 올라가, 온난전선 통과. 알겠냐? 보면 되겠지? 자, 기온이 떨어져, 기온이 떨어져. 무슨 전선 통과? 한랭전선 통과. 한랭전선 통과인데, 얘는 이때 통과했고, 얘는 이때 통과한 거야. 누가 먼저 통과한 거냐? 시간상으로 봐야지. B가 먼저 통과했네. 그러면 이렇게 지나가는데 할렌는것요요거잖아요게 지나가는데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얘가 지나갔겠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가면 얘가 지나가겠지 그지 누가 먼저 지나갔다고? B가 B가 서쪽에 있어야겠지 먼저 지나갔으니까 기억이 B가 되겠지 알겠어? 이런거 되지자 응. 그리고 이제 소나기 오는 거 있는 거야 여기. 강수구역이잖아요 소나기잖아 그럼 여기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야 전성이 이렇게 있는 거지 그러면 여기 팔자가 이렇게 있는 거니까 여긴 지금 따뜻한 공기 여기 찬 공기 이런 거잖아 이렇게 봐도 돼아 얘는 이미 통과했고 얘는 아직 안 통과했네 얘는 통과했고 얘는 안 통과했지 그치? 얘가 이렇게 더 지나가야 얘가 통과하겠지 먼저 통과한 게 누구야? B네 그러니까 아 얘가 B가 되는 거고 아 ㄴ이 A가 되는구나 알겠어요? 여기서 핵심은 기온이 포인트야 기온이 낮아져 한량전선 통과 기온이 높아져 온난전선 통과 요거가 포인트였어 아. 내가 봐서는 개념으로 물어봐서 이건 진짜 이쁘게 준 거야 이쁘게. 그게 개념 공부가 안 되어 있어서 그렇지. 이거는 개념만 딱 잡히면 어려운 그래프가 절대 아니야. 오른걸 고르시오 A는 A는 틀렸네. 그렇지. 은이 A지. 나중에 통과해야 되니까. 나에서 우리나라는 한랭전선이. 나에서 나에서 우리나라는 그치. 한랭전선. 왜냐하면 기온이 낮아지는 거니까 한랭전선이 위치한다, 맞고. T 플러스 여섯 시에 T 플러스 여섯 시에 지금 뭐야? B는 통과하고 A는 통과하기 전이지. 6 시에 A는 여기 무슨 풍문다고? 이렇게 하잖아 얘는 이 바람이 불어. 이거 이거 그냥 이거야 바람이야. 이게 뭐야? 남서지, 남풍계열. 여기는 북서지. 아 여기는 무슨 풍이 북서지 여기는 남서지 남풍 북풍 따라서 A에는 A가 얘잖아 A에는 남풍계열에 맞네 그지? 지금 이게 T플러스 6아 이게 9시 모양이구나 9시 9시 여기 9시 모양이고 9시 모양인데 T플러스 9시가 여기지 6시 때는 여기가 되겠네 요기인데, 이미 똑같아. 통과한 상태지. 요렇게 통과한. A는 통과한 상태. 아니, B가 통과한 상태. A가 통과하기 전. 그러니까 지금 요, 요거보다 살짝 더여기에 있을 때겠지? 요거보다 살짝 더 요쯤에 있을 때. 알겠지? 그래서, 니은 지점은 남풍기열의 바람이 붑니다. 알겠냐요것도 개념문제인데, 온대적기압은 사실 조금 어려워. 온대저기압을 몸에 배게 하려면 꼭 조금 온대저기압만 놓고 한한 한 50문제 풀어야 돼. 아, 진짜야. 온대저기압은 변화가 너무 심하게 돼서 다양하게 변화돼서 나와. 그러니까 함정이 되게 많아. 의외로 많아. 그래서 개념도 중요한데 변화를 되게 많이 줬기 때문에 연습을 많이 해야 돼. 온대저기압. 자 별이네 10번 표는 별의 종류 가나다에 해당하는 별들의 절대 등급과 분광형을 나타낸 것이다 가나다는 각각 거성 백색 외성 그치? 거성 백색 외성 주계열성 나오면 HR도를 심플하게 단순화시켜서 그려줘 네, 제발 이렇게. hr도, hr도 간단한게 그릴 줄 알아야 돼. 일단은 x축에 들어가는 건 표면 온도인데, 분광형으로 나타내지. 분광형으로 오, 비, 어, 파인, 걸, 키스, 미. 어우 이거 못뭐 외우면 안 되지. 오, 비, 어, 파인, 걸, 키스, 미. 오비어, 파인걸, 키스니 외우도랑. 온도야. 세로축에 해당하는 건 별의 광도. 근데 광도보다는 절대등급이 훨씬 더잘 나와. 알겠어? 그리고 대각선으로 이렇게 하나 이렇게 그냥 그려줘. 대각선으로. 알겠냐 그리고 기준. 태양. 이게 주계열성이야 음. 주계열성 태양은 G G2 5 G형이라고 하네 이렇게 절대 등급이 얼마? 플러스 4.8 5로 가5 플러스 5 알겠어요? 이렇게 해서 플러스 5아 이게 너무 너무 너무 오른쪽으로 하는데 이거 좀더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어떻게 <웃음> 대충 이렇게 잡으면 돼 플러스 5 그럼 뭐가 돼? 0, 마이너스 5, 아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까지 갔나 말이야. 0,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여기도 똑같이, 마이너스 10, 아, 플러스 10까지 내려가야 돼. 플러스 10까지. 이렇게. 플러스 10, 이렇게. 알겠어? 이렇게 된다 그리고, 요주열성 태양을 기준으로, 요쪽 위쪽에 분포한 애들이 적색과성, 요 아래쪽에 요렇게 분포한 애들이 백색외성, 이거지 요 모양 이렇게 찾는 거란 말이야 백색계성자 그래서 일단 주계열성 같으면 요, 요런 요 모양이 돼야 돼 주계열성 하면 온도도 높아지면 온도가 높아지면 표면 온도가 높아지면 절대 등급도 커지는 형상태때떼지 근데 나머지 찾는 게더 빨라 사실 제일 먼저 찾는 건 뭐냐면 이게 플러스 10 근처에 가 절대 등급이 플러스 10에 가 있는 애들 그런데 표면 온도는 겁나 높아 A형 근처이면서 절대 등급 10쪽에 가 있는 애. 절대 등급 10쪽에 가 있는 애들 표면 온도는 여기야 A를 빼버렸네 요렇게 사이로 간 거지 아요 사이에 아 얘네들이 음, 이거 백색 외성이구나 백색 외성 알겠지? 백색외성으로 가는데 나중에 기억을 해도 A형에서 시작해서 플러스 10등급 정도 여게 포인트가 딱 있어 A형이 시작해서 플러스 10 정도에 가있어 그러면 이게 백색외성이야 알겠지 그럼 요거 B쪽에서도 똑같이 가는 거야 요렇게요렇게 요렇게, F쪽에 요렇게 있는 거야 여기에 들어가는 애들이야 그래서 어 이게 백색외성이야 그러니까 어. 온도는 높은데 절대 등급이 겁나게 커 온도 이게 밝기가 되게 낮아 이렇게 나온거지 태양보다도 표면 온도는 높은데 절대 등급이 커 광도가 작아 이런 뜻이죠 이렇게 하는거야 백색외성그 다음에 풀 여기 보면 KG G2 O G2 0.7 태양이 G2 파이브야 G25. 주결성인데 G2이면서, G2이면서, 절대 등급이 향이 뭐에 해당한다고? 플러스 5에 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G2에 따라왔는데, 마이너스가 있단 말이야. 마이너스 여기 위에. 이쪽에 가 있단 말이야. 여기. 아, 얘가 여기가 있잖아. 여기. 어, 요게 리얼이잖아. 여기가 있잖아. 리얼이. 그러면, 그 다음에 K이면서, K, 여기인데 온도가 더 낮은 애인데, 플러스 1 근처로 가 있어요, 이렇게. 1 근처. 여기, 요기. 여기가, 야, 여기가 있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적색 거성이 되겠지. 여기 적색 거성. 거성이라고 했죠 거성. 알겠어?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얘기를 확인하는 거야. A형. A0. A형인데, A형인데, 태양보다 밝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쪽으로 가야 돼. 아, A형인데, AA0에서 마이너스 0.5, 0쪽에 가 있네, 0쪽에. 그치? 아, 이거, 그래, 기울기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좀 이렇게, 이렇게 분파한 애들인데, A 쪽에서 시작해서, 0근체가 있는 애들. 주결성이지? 그 다음에, 표면 온도가 B, O, B, B처럼 가 있는데, 당연히 얘보다 더 이제, 밝아져야지? 그러니까 얘보다 더 밝아져. 마이너스 2. B면서 마이너스 이렇게 쭉 위로 올라가서 아, 얘네들은 주열이 되어 있거든. 주, 개, 열, 성. 알겠어 그러니까 별 나오면 이거 기본이야 항상 태양을 기준으로 잡아서 태양 기준 잡아서 G2 그냥 G형에서 올라가서 플러스 5 잡아주고 대각선을 잡아서 마이너스 10에서 플러스 10 정도 근처로 이렇게 그려줘 음. 알겠지? 그리고 이쪽 위치 이쪽 위치 잡아주면 금방 찾을 수 있어 자, 옳은 걸 고르시오. 가는 주결이다. 맞고 평균 밀도는? 밀도는 백0 3배선이 제일 커. 왜? 겁나 작잖아. 그지 표면 온도는 높은데 절대 등급이 겁나 커. 어두워. 나가. 나가 다보다 작다. 그치. 다가 크니까 나가 작지. 맞네. 단위 시간. 단위 시간 단위 면적. 단위 시간 단위 면적. 어, 단위가 두번 들어가네. 그럼 사람 이름도 두번 들어가야겠네. 슈테판 볼츠만의 법칙. 슈테판 볼츠만의 법칙 뭐야 단위시간 단위 면적당 방출하는 에너지는 단위시간 단위 면적 단위시간 단위 면적당 방출하는 에너지는 절대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합니다 단위시간 단위 면적 이렇게 나오면 어 이건 슈테판 볼츠만의 법칙 같은 면적에서 같은 시간 동안 방출되는 에너지는 오로지 절대 온도가 결정해. 절대 온도는 4 제곱에 비례. 오케이? 그럼 절대 온도는 뭐가 가르쳐 줘? OB 옆에 인걸키스미가 가르쳐 주겠네. 그러니까 기억 리을에서 리을이, 리을이 기억량득을 리을, 리을 G. 어 예보다 온도가 높은 애들이 많지. A형도 있고 B형도. 리을이 가장 많다. 아니구나. OB B가 있네. B가 그럼 누가 제일 여기서는 많이 방출하는 거야? B가 둘이 있잖아. 이것도 저자세하 면. B1, B7 알아도요요 여기에서 요, 0에서부터 9까지 이렇게 나눠. 0에서부터 9까지. 그러니까 B0, B0가 제일 높은 쪽이고 B9 그러면 얘는 A0에 가까운 거야. A0랑 온도 차이가 가까운 거야. 알겠어? 숫자가 커질수록 온도가 낮아지는 거야. 제로가 그 온도에서 제일 높은 애들이야. 알겠지? 요것도 참고로 기억을 해둬라. 자, 기본 형태. 자, 11번. 그림은 대서양의 심층순환과 두 해역 AB의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자, 이 그림은 거의 외우다시피 해야 돼. 알겠냐 심층순환 딱 나오면 그냥 대서양 심층순환이 기본이야. 응. 대서양 심층순환 기본인데. 일단은 그릴란드 어디있어 북대서양 저 꼭대기에 있는 거잖아. 그지 북극 근처잖아. 북극 근처. 그릴란드. 그 다음에 남극. 남극 나오고 북극 나오고 모를까봐 여기다 남이 60도 북이 60도. 야 그릴란드 북방부네. 이쪽이 남극이네. 자, 남극에서 가라앉은 해지 남극에서 가라앉은 해가 얘가 제일 밑에 얘가 제일 밑에 쪽을 지나가지 얘가 바로 뭐냐면 남극 젖, 바닥 저자야 바닥 저층수 제일 밀도가 크네. 그 다음에 북대서양 여기서부터 쭉 내려와 이렇게 여기 어, 내려오는 거지. 이게 뭐야? 북대서양 음. 얘는 심층수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그 위에 여기 여기 이렇게 가는 애가 남극 중충수. 요거 밀도 순서 세개꼭 기억해야지. 응. 은걸 고르시오. A 해역. A 해역. 그릴란드. 해역에서 용승이 침강보다 우세하였다. 나타낸 곳이다. A 해역에서 해수의 용승이. 용승이. 요기서 지금 아래로 내려가고 있잖아. 침강해야지. 심층수가 발달하려면 가라앉아야 돼 용승이 침강보다 우세하면 심층수가 발달할 수가 없잖아 말이 안 되지 그렇지 용승이 침강보다 우세하다 아니다 침강이 우세해야 되겠지 침강이 우세 용승보다는 침강이 틀렸야돼 그래 심층수가 발달할 수있자 두번째 삐해역 남극쪽이지 남극에서 표충해류는 서쪽으로 야요거 요거 이제 대기대순환 와 분필 또 그려야 돼 이거 어? 제발 그리라고 어. 저것도 갖다 놓고 3등분 남극도 이렇게 응? 그래서 아 이제 귀찮아 여기서 북쪽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여긴 내려와 여기도 이제 적도 쪽으로 내려가 내려가 이 가운데서만 편서풍에 대면 어긋나지 얘가 치켜보는 거고 얘도 치켜보는 애들 전향력이 작용하는데 북방구는 진행 방향의 오른쪽 그 오른쪽으로 꺾여야 돼 그래서 실제 바람의 방향은 여기서는 이렇게 부는 거지 이렇게 불어야돼 얘는 이렇게 가겠지 알겠어 그 다음에 얘는 얘진행방 왼쪽이니까 이렇게 가야 돼 왼쪽으로 왼쪽으로 얘 왼쪽으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대표적 바닷물이 어떻게 되냐면 이 무역풍대는 이쪽으로 흘러가 북적도 해류 이렇게 흘러가 남적도 해류 그 다음에 편서풍대에서는 이쪽으로 흘러가 이렇게 가 북태평양 해류 여기도 이렇게 가서 이렇게 돌아오는 거지. 이렇게 돌아가. 근데 여기 남극 대륙이 있어 이렇게. 아, 이거 분필이. 여기 남극 대륙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이렇게. 남극 대륙. 그래서 얘는 남극 대륙을 한 바퀴 이렇게 돌아. 이쪽이 서, 이쪽이 동. 서에서 어디로 흐른다? 동쪽으로 흐른다. 이게 조금 어려웠어.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지. 표층 해류는 갑자기 어 그림이 또 올라야 되는데. 이게 이제 요 그림이 또 와야 돼. 아, 그래서 북반구에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남반구는 반시계로 회전합니다. 이거 갖고 아 여기 남극 주변을 서에서 동으로 가는구나. 판자품때 그래서 서쪽으로 흐른다가 틀렸구나. 동쪽으로 흐른다가 됐어야 돼. 알겠지? 요게좀 어려웠어요 요런 거. 요런거 이제 그래서 제발 이걸 이걸 이걸 제발 그려라. 알겠냐? 제발 이것 좀 그려라. 제발. 자, 해수의 밀도는 기역 지점이. 기역 지점이 리온 지점보다 작지 위에 있으니까. 맞아. 리온이 더 아래쪽에 있지? 밀도가 크지. 그러니까 당연히 기역 위쪽이지. 리온 지점보다 작아. 알겠어할수 있겠지? 그러니까 요기는 니음 표현이 갑자기 어? 이게 나왔지? 표충해수랑 연결시켜서 요게 그래도 이제 가끔 보다 보면 어려운 그림이 나오는데 세계 지도가 맨날 보는 태평양 기준으로 이렇게 나오는 그림 말고 남극 위에서 찍어놓은 거나 북극 위에서 찍어놓은 그런 그림이 나오면 애들이 당황을 해. 남극이나 북극에서 내려다본 그림? 알겠어? 그러니까 남극 위쪽에서 내려다보면 이렇게 시계로 회전하는 모양을 볼수 있어. 이런 식의 그림이 조금 어렵다. 자, 요 자료 이뻐. 어 엘리뇨라니냐 문제로 나오면서 이런 거지 어 자료가 오 뭔지 뭔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자료는 있는 대로 해석하면 돼어막 어시 뭐 자료야 이렇게 하면 난감한데 그냥 일단은 기억해야지 엘리뇨의 정의가 뭐야 동태평양의 수온이 평년보다 0.5도 이상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거지 5개월 내지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거야. 수온이 높은 상태를 유지하는 게 지속되는 게엘리뇨야자 이거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그림 이렇게 나와야지 그치? 이런 걸로 기억해두라 이렇게 그려서 여기가 어, 호주 이쪽이 페루 자 무역풍이 이렇게 불어 무역풍이 무역풍 음, 이렇게 부는 거야 그럼 이쪽이 고기압이겠네. 바람은 고기서 저러가니까 이쪽이 저기압이 되겠지? 이렇게도 해 되고. 아, 어, 이쪽이 페루 쪽이 동태평양 동태, 호주 쪽이 서태평양 서태 이렇게 음. 자, 이렇게 하면 바람 때문에 따뜻한 표층이 밀려가 이렇게. 표층은 따뜻한 물이야. 표층은 따뜻한 물. 그럼 찬물은 어디냐? 수온이 급격히 쭉 낮아지는 수온약층이 되겠지 그지 그니까 수온약층이 시작되는 수온약층 아래쪽 애들의 모양은 이렇게 돼아 여기서 물이 빠져나가니까 찬물이 위로 올라가 이걸 뭐라고 해? 용승이지 용승이로 되는 거야 자이 상태란 말이야 이 상태 이게 평상시 모습이야, 평상시 모습. 평상시 모습인데, 여기서 좀더 그리면, 따뜻하잖아. 따뜻한 물들이 모여있으니까, 따뜻한 지역은 상승기류가 생긴단 말이야, 이렇게 상승기류. 그리고 구름이 생기는 거야, 이렇게. 응? 공기가 이렇게 상승, 이렇게, 이렇게 순환하는 거지 이렇게? 하강기류? 이쪽은 고기압, 하강기류. 구름이 거의 없어. 알겠지? 자, 이 상태인데 엘리뇨가 생기면 어, 엘리뇨가 발생해 엘리뇨는 동태평양의 수온이 높아지는 가 왜? 무역풍이 뭐해서? 약화돼 그럼 무역풍이 약화되니까 그림도 짤, 짧아져야지 봐자 무역풍이 짧아 이렇게 가 여기까지 밖에 못가 이렇게 무역풍이 짧아지는 거야 그럼 바닷물 표층이 저까지 가야 되는데 못간나 말이야 그러니까 표층도 이렇게 완만해진다 말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 수온이 올라가는 거지 용승도 약화가 돼. 그러다 보니까 아래쪽 심층 순환도 이렇게 기울기가 완만해. 두꺼워지는 거지. 자, 여기가 이렇게 된가? 따뜻한 물이 전체적으로 이쪽까지도 따뜻해져. 그러니까 상승 기류가 여기서 생겨. 이렇게. 동태 평양 쪽으로 옮겨 오는 거야, 이렇게. 그럼 여기는 반대로 이제 순환이 되고, 저기압이었던 데가 고기압이 되고 이런 순환, 워커 순환이 생겨. 그럼 이쪽은 고기압으로 바뀌어 버렸으니까 비가 안 오겠지 여기 가뭄이 들어 동쪽은 구름이 생겼으니까 비가 많이 오겠지 홍수가 줘 이거지 기본 내용 엘리뉴라는 거 근데 이건 그거와 조금 다른 걸 했어 자, 기본 내용이 이제 어떤 내용이 추가되냐면 적도 부근 서태평양과 중앙태평양 중앙태평양을 동태평양 이렇게 해도 돼 중앙에서 동쪽까지 이 중앙에서 동쪽까지 이 동태평양 이렇게 침판된 중앙 태평양. 중 어느 한 해역에서 최근 40년 동안 매년 같은 시기에 기상 위성으로 기상 위성으로 관측한 적외선, 적외선 방출 복사 에너지 편차와 수온 편차를 나타낸 겁니다. 이나왔요 적외선 편차와 수온 편차. 편차는 관측값에서 이거 항상 똑같아 관측값에서 평년값을 뺀 거래. 그러면 현재 관측값이 평년값보다 높으면 양수가 나오는 거지, 그 그러니까 엘니뇨가 되면 엘니뇨 때 동태평양이 수온이 높아지는 거지. 그럼 수온 편차는 동태평양이 양수가 나오는 거야. 수온 높아. 관측에서 평년값 뺐, 뺐는데 양수가 나오는지. 수온이 높아진가? 자, 그거야. 수온 편차 A인데 뭐라고 있어? A는 엘리뇨 시기래. 엘리뇨 시기에 어 양수 값 나오는 건 어디야? 동태평양이지. 그지? 그러니까 아, 이쪽 A 쪽이 동태평양 또는 중앙태평양 이렇게 되겠지, 그지? 알겠어? 그런데. 요때 값에 이제 복사에너지 값을 보면 복사에너지는 평년보다 뭐가 된가? 마이너스야. 아, 이 위에서, 이 위에서 인공위성이, 그림 너무 올라갔나? 이 위에서 인공위성이, 인공위성이 이렇게 찍는다 말이야. 뭐를? 지구에서 방출한 적외선을. 근데 구름이 있으면, 구름이 적외선을 흡수할 거 아니야. 구름이 흡수를 하니까, 알겠어? 그래서 보통 이런 말이 있어. 맑은 날 새벽에 안개가 잘 생겨. 왜? 밤 사이에 지구 복사 에너지가 쫙 빠져나간단 말이야. 알겠어? 그래서 지표면이 차갑게 식어. 그래서 새벽녘에 안개가 잘 만들어져. 근데 구름이 있어. 구름이 있으면 잘 빠져나가지? 못하지. 구름에 붙잡힌단 말이야. 그러니까 인공위성 입장에서는 구름이 있으면 복사 에너지가 덜 검출되는 거야.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 거야. 이건 몰라도 돼 사실 그냥 상식으로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던가 알겠어? 왜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지 알겠지? 그렇게만 기억하면 어 마이너스 야 구름이 가렸구나 그래서 지구 복사 에너지가 빠져 나오지 못하고 구름한테 흡수가 되는 바람에 마이너스 값이 나왔구나 동태평양에 구름이 많이 꼈구나 이런 뜻이야 서태평양에 위치한다 이 해역 이 해역 A 해역이 되겠지? A 해역은 A 해역은 서태평양이 아니라 여기 그대로 하면 중앙태평양이라고 해줘야겠지 중앙태평양 강수량은 적외성 방출 복사 에너지 편차가 양수일 때 지금 엘리뉴니까 엘리뉴 때 비가 많이 오잖아 구름이 많다는 뜻이잖아 양 음수일 때가 그지 지금 현재 음수일 때잖아 그럼 A에 구름이 껴서 비가 많이 올때 있잖아 그런데 편차가 플러스일 때가 마이너스일 때보다 대체로 적다 강수량은 플러스일 때는 구름이 없을 때 그럼 강수량은 이걸 구름이 없을 때 이렇게 바꾸면 돼 구름이 없을 때가 구름 있을 때보다 대체로 적다 맞네 그지 이게 엘리뇨라고 했기 때문에 엘리뇨일때 야, 동태평양 엘리노일 때 비가 많이 오잖아. 그지? 요 자료가 어려웠어, 조금. 알겠어요? 요 자료가 선생님 봐서는 몇 문제 안 되는 것 중에 하나. 애들이 조금 힘들어 했을 자료. 뭔문제그 엘리노야, 마이너스야. 뭐, 구름이 가려서 구름이 많을 때 비가 많이 온 거야. 그럼 당연히 양수일 땐 구름이 없다는 뜻이지 땅이 쭉 빠져나가 그럼 비가 안 오겠지 자그 다음 평균 해면기압은 해면기압은 엘리뇨 시기가 평년보다 엘리뇨 때가 평년일 때가 고기압되지 엘리뇨가 되면 구름이 다가올 때니까 저기압이지 구름낄 때는 상승기로 생겨야 돼 알겠어? 그러니까 해면기압은 엘리뇨 시기가 평년보다 엘리뇨가 구름 생길 때가 뭐라고? 저기압. 그러니까 엘리뇨 시기가 저기압이니까 평년보다 낮아. 저기압이니까 맞는 말이 되겠지? 얘가 아마 제일 어려웠던 문제이지 않았을까? 선생님 봐서는. 자료 해석 중에 아마 얘가 제일 어려웠을 거야. 알겠지? 자, 엘리뇨 난이 나는 어쩔 수 없어. 너무 많은 문제가 나와서 자료가 넘쳐, 넘쳐. 연습할 자료가 충분해. 나오는 문제들은 아마 엘리뉴 난이냐는 자료를 많이 연습해보는 거. 아마 자료 연습하는 게 제일 좋은 단이야 엘리뉴 아니냐그 다음에 온대적이야. 이두 개는 그 자료에서 제일 많아. 알겠지? 허블의 법칙. 허블의 법칙 이 뭐야? 허블의 법칙. 이거 보세요. 허블의 법칙. 그래프로 그리면 이거지, 그지? X축은 그 은하까지의 거리, R값이 주어지고, Y축은 그 은하를 관측해드되는 우리 은하로부터 뭐해? 도망을 가. 그지? 그래서 이걸 Y축을 도망가는 속도에서 후퇴속도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이 후퇴속도를 뭐로 알아냈지? 적색편이로 알아는 거지 그 그러니까 후퇴속도를 e q 적색편이량 요거지 그지 관측하면 이제 그래프 이렇게 나와 이렇게 기울기아문 앞까지 거리가 멀수록 도망가는 속도는 빨라진다 요걸 시으로딱 쓰면 기울기가 허블상수 이렇게 되는 거니까 V는 도망가는 속도는 HR 이렇게 되는거지 알겠어? 그런데 이걸 어떻게 알아냈다고? 적색 편위로 알아냈잖아 그럼 식 하나 더 나와야지 꼭 이거 붙어 있어야 돼식 하나 더 나와야 돼 어떻게? 는 원래 고유 파장분의 고유 파장분의 파장의 변화량 곱하기 빛의 속도 이렇게 딱 나와야 돼 이거 도망가는 속도는 허블의 법칙 HR도 되고 고유 파장분의 파장의 변화량 곱하기 빛의 속도 이걸로 딱 나와야 돼 이거 이거 시카라니까 딱 그냥 이거 어디야 그냥 나와야 되게 이게. 이게 유일한 아마 계산문제가 나오는데 여기서 계산문제 나와 시간 많이 쓰는 문제가 아니었단 말이야 계산문제 자 일단은 보면 허블의 버튼 뭐야 기울기지 1메가파섹당 도망가는 속도가 허블상수야 그지 허블상수는 1메가파섹당아1메가파섹1메가파섹당 아, 1mph. 도망가는 속도가 몇 킬로미터 퍼셋트로 도망가냐 요게 허블상수잖아 그지 여기 가르쳐줬어 너무 고마워 자, 여기까지 거리는 얼마냐 30메가파색이래 30메가파색인데 도망가는 속도가 2100km래 그럼 1메가파색당 도망가는 속도는 30으로 나눠주면 되겠지 얼마야 70인가 응. 허블상수는 h는 70km per sec per 메가파색 1메가파색당 70으로 도망갑니다 이렇게 딱 나온거지 자 그리고 이제 여기 A를 봤더니 A는 얼마로 도망가 4200으로 도망가네 그럼 70으로 나눠주면 되겠지 67에 42 67에 42 그럼 여기는 6 0메가파섹이 되겠구나 딱 나오는 거지 67에 음. 42자기억 RA는 60 맞아 허브의 상수는 70 맞아 음. 우리 은하에서 A를 관측했을 때 자, 우리 은하에서, 우리 은하에서 A를 관측하면, 자, 가르쳐 줬잖아. 도망가는 속도 얼마라고? 4200km per sec 가르쳐 줬단 말이야. 자, 요걸 어디서 구하라고? 허블 상수 말고 요식으로 구하라고. 요식에 개인만 해도 될거아 도망가는 속도는 원래 파장이 얼마냐? 문제가 뭐냐면, 고유 파장이, 어? 파장이 507이고, 흡수 기준 파장이 500일 것이다 이거를 고유 파장 모준이 x분의 507-x 곱하기 빛의 속도 이렇게 해서 계산 아, 해도 되지 아, 이렇게 해도 되지 그지 근데 시간이 없잖아 그걸 왜해 그냥 가르쳐 줬는데 맞나 확인해야 될거 아니야 근데 고유 파장이 얼마라고? 500분의 500에서 507 빼니까 변화량은 7 곱하기 빛의 속도 가르쳐줬네 3 곱하기 10에 5승 3 곱하기 10에 5승 자 동그라미 두개 지워지고 3 대고 3 7에 21 21 000 나누기 5는 맞지 4200 맞나 맞네 그러니까 너 맞네 알겠어 실제로 이거보다 더 어렵게 나와 근데 꼭 개념이야 딱 이거 알고 가세요 가르쳐 준 거야 이거 알고 가자 이렇게. 알겠지? 한 문제만 더하보시자 14번 그림 가나는 두 외계 행성개 생명가능지대 생명가능지대 액체상태의 물 액체상태의 물 0도씨에서 100도씨 사이 야뭐 이렇게 뭐그 몰라도 안 100도 이상 수증기 영도 이하? 얼음. 뭐 이러겠지, 그죠요 사이, 어, 살기 좋은 조건. 뭐 요거야. 생명 가능지대, 요기야, 요기 사이가, 어, 중심별로부터 일레유 요, 딱 지구네. 어이구, 이거 딱 지구. 중심별은 태양 정도 되겠다. 태양 정도 되는 놈이겠구나. 그런데, 중심별 B를 봤더니, 중심별 B로, B로부터는, 생명 가능 지대가 1 AU보다 멀어. 어, 태양 정도 되는 질량을 이렇게 쓰지. 여기 점 여기 태양이야. 그러면 얘의 질량은 아, B의 질량은 당연히 태양 질량보다 큰놈이네. 왜? 모두 뭐라고? 주계열성이라고. 주계열성은 질량이 클수록 광도가 커. 표면 온도가 높아. 그지. 생명 관능 지대가 멀어 폭은 넓어져. 폭은 넓어져. 그런 거지. 일레이유. 아, 태양 항상 생각할 수 있게끔 나오는 거고. 음. 자, 이에 대해서 어느 걸고르시죠이 행성 대기에 의한 온실 효과는 거 그러니까 온실 효과는 무시하자. 온실 효과는 무시하니까 오로지 거리로만 따져라. 이런 얘기지. 자, 광도는 당연히 a가 b보다 크다. 아니지. 광도는 b가 질량이 큰 별이니까 광도가 커. 표면은 더 높아. 그지? 반지름도 커? 하지만 수명은 짧아? 그알지 그러니까 주결성의 특징? 응. 행성의 표면 온도는 A가, A가 어디 있냐? A, A, A, A. 아, 여기지? 생명가능지대 바깥쪽. 오, 얘는 생명가능지에 들어와 있네. 그럼 당연히, 요, 요렇게 생각하면 되지. 요 안쪽을 100도씨, 여기가 0도씨, 이렇게 하면 돼백 100도, 0도. 이렇게. 생명가능지대 안쪽이 100도, 바깥쪽이 0. 여기가 100도, 바깥쪽이 0.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 0도에서 100도 사이니까. 그럼 당연히 A는 0도보다 낮아. B는 0도보다 높아. 그럼 당연히 표면 온도는 A가 B보다 높다. 아니죠. 0보다 낮죠. 이렇게. 알겠어요? 생명 가능 지대를 이 태양 멀 때가 0도. 제일 가까울 때가 100도. 이렇게 잡아줘. 그냥. 응. 심플하잖아. 자 주계열 단계에 머무는 기간은 질량이 작은 놈이 수명이 길어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지? A가 B보다 길다 그렇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기억해야 되고 주계열의 특징, 주계열성의 특징은 질량이 클수록 광도가 커, 반지름도 커, 질량도 커 그지? 음. 하지 표면온도도 어, 높아, 하지만 수명은 짧아. A가 B보다 길다. 할수 있겠지? 자, 15번. 요 문제에서 조금 실수했으려나? 할게 없지, 그지? 음. 화산섬인데, 화산섬이 생기는 경우는 이렇게 줄지어진 섬 나오는 건두 가지야. 하나는 호상열도. 호상열도는 수렴명경계가 생기지. 해령에서 양쪽으로 이렇게 멀어져 가면, 대륙판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파고들면, 섭입돼서 파고들면, 뭐, 해양지각에서부터 물이 빠져나와서 화산이 생겨서, 화산 폭발하는 데, 섬들이 줄지어 생겨. 뭐를 따라, 해, 구를 따라 줄지어 생겨요. 호상열도. 그 다음에 멘틀이 이렇게 상승하는 상부 멘틀에서의 대류 말고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 뜨거운 풀룸이 올라오는 과정에, 그지? 뜨거운 풀룸을 생각하면 이렇게 나무가지처럼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애가 있어. 열점이 만들어지고, 열점이 만들어지고, 여기서 화산이 폭발해서 이렇게 화산섬이 생겨. 그래서 이런 얘기지 이렇게 화산섬이 만들어지면 얘는 판이 이동함에 따라 화산섬들이 이렇게 옆으로 이동하는 형태지 응. 이동하고 있어 이동해 아요거 열정 화산섬이 줄지어 서 있는 경우는 두 가지야 호상열도 해구를 따라 줄지어 서 있거나 열점으로부터 판이 이동하면서 줄지어 서 있는 거지 열도가 열줄서 있다는 얘기야 열도가 이 열점 두 가지 자 그걸 딱 알려준 거야 개념이야 그래서 개념 문제라고 한 거야 자 그러면 판의 경계가 존재하는 어느 지역? 판의 경계가 있대 화산섬이 줄지어 서 있는데 전부 다 화산활동을 하고 있어 그럼 여기에 판의 경계가 오 이렇게 있겠지 호상열도가 그렇지 호상 열도가 이렇게 있을까 해구가 있고 아마 이렇게 이런 식의 이렇게 활 모양이어서 호상 열도가 활 모양의 열도니까 이렇게 아마 되어 있을 것 같기도 해 이렇게 뭐 있을 수도 있겠지 뭐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어, 활 모양의 형태로 있어 어쨌든 판의 경계가 있는데 어디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화산성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해서 옳은 걸 고르시오 그러니까 이 지역에는 뭐 여기에 이렇게 있든 여기에 이렇게 있든 근데 정확히 어디 있는지 몰라 판에 이동해서 어차피 수렴 맥기가 존재를 해자 문제는 얘야 A를 보면 A는 아. 요 활, 얘는 활화산인데 얘네들은 활화산이 아니야 근데 줄지어서 있으니까 이동하고 있다는 얘기지. 아 이쪽에 있는 A판은 북동쪽으로 이동하고 있고 뭐 이쪽은 이렇게 오던가 했던가 아니면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속도가 느리던가 뭐 이렇게 있지? 상대적인 거니까 자 고상열도가 있으니까 해구가 있을 거야 알겠지? 화산섬 A는 주로 안산암 A는 열점이잖아 열점은 현무암질 마그마가 밑에 멘틀이 녹아서 올라오는 거니까 얘는 현무암질 마그마지 현무암질 마그마 아 A는 현무암질 마그마구나 현무암질 마그마다 그래서 안산암 아니구나 이거 틀렸구나 화산, 활화산 B쪽, 아, B쪽에서 분출되는 마그마는 이거지. 밑에서 마그마가 생겼는데 대륙판 아래로 이렇게 올라가서, 대륙지각 아래로 가면 이 마그마가 올라가서 온도를 높였더니 여기가 녹아. 여기는 유문화 요거는 현무암 둘이 섞여서 나가는 거지. 그지? 요거는 그러니까 대륙지각이 물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낮은 온도에서 생성되는 거지. 압력 낮아져서가 아니야 온도가 높아져서 가는 거지. 그래서 B에서 분출되는 애는 압력 감소가 아니라 온도가 높아져서야 온도 물, 그것도 물을 포함한 애들이지. 그 압력이 낮아진 건 아니라는 얘기지. 온도가 증가해서. 자, 그래서 역만 답이 되겠네. 이렇게 기억을 해두고 그 다음에 얘도 생각보다 쉽게 나왔어 선생님 이거 나오면 현재 모습을 기억해두라고 했어 현재 모습 그러면 타원계도로 돌고 있는데 현재는 태양으로부터 가까이 왔을 때 근일점에서 근일점이지 근일점에서 북반구는 겨울이다 북반구 겨울 남반구 여름 원일점에서 이렇게 이제 아 원일점에서 북반구는 여름이지 이렇게 현재 모습 기억해 두라고 있어자 그리고 뭐에 얘기했냐면 자전축의 병사지 뭐라고 했어요? 국어언 어느 문제라고 했지? 음. 지구 자전축이 자전축이 자전축이 현재 23.5도 23.5도 기울어져 기울어져 공전하기 때문에 계절변화가 생겨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야 그럼 현재보다 더 기울어지면 계절변화가 커져 연교차가 커져 이렇게 있지 현재보다 덜 기울어져 어, 24.5도 쪽으로 가면 더 기울어지는 거고 21.5도 쪽으로 가면 덜 기울어지는 거고 그럼 계절 변화가 작아져 연교차가 작아져 이렇게 알아두고 있잖아 그치 자 이거 갖고 그냥 푸는 건데 이거 좀 시간이 좀 걸리게끔 두 가지니까 자료 해석할 때 자 일단은 현재 2 3 5도 공전궤도 20률은 0.02 정도의 근데 네, 어떻게 했냐면 기업 우리나라 여름철의 에여름철 평균기온 우리나라라고 가르쳤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북방구 이렇게 되는 거지 북방구 여름철의 기온은 현재가 A보다 A 공전궤도 20률은 똑같은데 뭐가 된 거야 자전축의 경사가 현재보다 뭐해진 거야? 작아진 거지 작아지면 연교차가 작아져야 돼 그러면 여름은 덜 덥고 겨울은 덜 춥고 이렇게 되는 거지 알겠어? 여름철에 태양의 남중고도는 더 낮아지고 겨울철에 남중고도는 높아지고 이렇게 바꿔야 돼 이거 문장 갖고 하란 말이야 막. 알겠어? 연교차가 커져 그럼 연교차 커지는 건 뭐야? 여름은 더 더워지고 겨울은 더 추워지고 영도체가 작아져? 그러면 여름은 덜 덥고 겨울은 덜 춥고 이렇게 가져야지. 그러니까 여름철의 기온은 현재가 A보다 높다. 그렇지? 작아졌으니까 아, 맞나? 덜 덥잖아. A가 덜 더운 때지? 그러니까 A보다 높아. 맞네. 알겠어? 자두 번째, 지구가 근일점에 위치할 때, 그 현재잖아. 현재 모습 근일점에 위치할 때. 하루 동안 받는 태양 복사 에너지는 근일점인데 공정계도 20률 보고 따져야지 b 지점을 봤는데 b 지점에 공정계도 20률이 커졌대 커진 거는 어떻게 그려줘야 돼더 찌그러지게 그리는 거지 근일점은 더 가까워지고 원일점은 더 멀어지는 형태로 이렇게 그려 이게 커졌을 때지 이게 b란 말이야 그지 이렇게만 그려주면 돼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이렇게 그려주기만 하면 되는 거지 아, 20률이 커졌어? 그럼 근일점인데 더 태양한테 가까워졌네 그럼 근일점에는 이것도 잘봐 북방 뭐 이런 말 아니야 그냥 지구가 아, 지구 전체가 받는 양은 그냥 거리가 결정해 거리가 가까워졌으니까 당연히 더 많이 받겠지 응. 음, 하루 동안 받는 그것도 하루야 낮밤 아니야 하루 동안 받는 양 어쨌든 뭐 하루 동안에 받는 양은 현재가 B보다만 딱 틀렸네 B가 더 가깝잖아 B가 더 가까워졌지 왜? 이심률이 커졌으니까 더 찌그러졌지 알겠냐? 남반구 중위도에서 어 남반구 그럼 이걸로 가야지 현재 북반구가 겨울이야 남반구는 남반구는 여름이야 이렇게 되겠지 현재 모습에서 중위도 지역에서 기온의 연교차는 기온의 연교차는 B, C 어 B, C는 궤도 이십 년 똑같네. 아이고 공정제도 이0년 똑같지. 그럼 뭐야 경사각만 보란 말이야. 똑같아 경사각. 경사각이 커지면 계절 변화 커져 연교차 커져 여름은 더 더워지고 겨울은 더 똑같아 그냥 이렇게 하는 거지 경사각은 그러니까. 경사각이 B, B가 C보다 어? 경사각 작아졌네 그러면 연교차는 작아져야지 B가 C보다 그 틀렸네 알겠어? 이것도 개념 문제야 그러니까 이 문장을 익숙하게 다뤄야 돼 실수를 안 한다 자, 고지자기 문제가 나왔네. 이것도 안 어려웠어. 근데 개념 문제야. 간은 간은 어느 지계의 한 지점에서 서로 다른 세 시기에 생성된 화성암 A, B, C의 고지자기 복각을 복각을 나타냈고, 나는 500만 년 동안 고지자기 연대표를 나타낸 것이다. A, B, C의 절대 연령은 10만 년 어? 10만년 찾아야겠네 10만년 이게 100만년이니까 10만년은 뭐 여기 아니겠지 어? 10만년은 정자극기네 150만년 10만년 정 150만년 150만년 150 가운데가 되니까 역자극기네 음. 아, 150만년은 역자극기 400만년 400만 여기네 역자극기네? 역자극기 몇개 있어? 두개 있고 정자극기 하나 있어 근데 세개 봤더니 밑으로 두개 가고 위로 하나 갔네? 야너 역자극기고 니도 역자극기고 니가 정자극기네 그러면 B가 10만 년이 되겠네? B가 10만 년 최근의 모습이네? 최근에 있는데 마이너스 4 5래 그럼 이거 다 정자극기로 뒤집어줘야겠지 그죠? 그럼 다 마이너스야 얘도 마이너스 얘도 마이너스 그럼 뭐야 셋다 마이너스니까 전부 남반구야 북반구야? 남반구에 있네 아이지게는 북반구 아니죠 남반구에 있습니다 정자극기에 생성된 암석은 그치 B야 정자극기 B 화성의 생성 순서는 이 지계는 계속 어디로 갔다고? 그건 남방구니까 이렇게 지 남방구에서 적도 아래잖아 마이너스 90도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가면 적도 쪽으로 가는 거네 그럼 복각이 점점 모여져야 돼 작아져야겠네 야, 작아져 45 50, 4 8인가 이게 제일 큰 값이네 그러니까 얘부터 시작해야지 얘, 얘, 얘 이렇게 가겠네 그지 알겠어? 위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응. 북쪽으로 간다고 했잖아? 북쪽으로 가니까 적도 쪽으로 가는 거야? 복각이 작아져야 돼. 복각이 제일 큰거부터 응. A, C, B. A, C, B. 그렇구나. 응. A, C, B구나. 심플한 문제인데? 생각보다 개념으로 딱 어렵지 않게 개념 문제였어. 근데 이게 안 됐다. 야 개념을 정리하자. 자열8 번. 우주 팽창에 대한 우주 배경 복사, 이거 그지? 빅뱅 우주론 지금로부터 138억 년전한 점으로부터 대폭발에서 우주가 팽창이 오는 과정이지 그지? 어.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이 숫자 속에 있다고 했어 그지? 이거 3분. 3분. 3분이 됐을 때,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가? 이런 거 모르잖아. 큰일 났지. 양성, 3분이 됐을 때,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는? 어? 어, 요거 7대1.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가 7대1이 되고, 그 다음에, 아, 헬륨 원자 핵하고, 헬륨 원자 핵하고, 음. 이게 2 플러스인데, 그냥, 원자 핵로2 플러스 써줄까? 그 다음에 수소 원자 핵하고의 개수비는 개수비야.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 이렇게. 요거 12대1. 이렇게 나오지, 그치? 그리고 이제 질량비야지 수소 헬륨의 질량비 질량비가 3대 1된 거지 3분이 됐을 때그 다음에 여기 또 하나 있다고 했지 38만 년이 됐을 때 38만 년이 됐을 때 우주의 온도가 3000 켈빈 이때지 그때를 기준으로 그 전에는, 그지? 삼청켈빈 이전에는 원자 상태가 아니라 원자에 따로, 전자 따로 날아다닐 상태. 이게 플라즈마 상태라고 했지, 그치, 어. 3지 삼청켈빈 이라고 떨어지면, 드디어 원자가 생길 때 떨어지면서 방출된 빛이 이제 입자 사이로 퍼져나간다고 했어. 이게 우주배경 복사라고 그치? 우주배경 복사. 근데 우주 배경 복사가 출발할 당시에는 파장이 짧았는데 우주가 팽창하면서 온도가 점점점 뭐해진다고? 낮아져 팽창하면서 그래서 파장이 점점점점 길어져서 현재는 대략 7.3cm 정도의 마이크로파로 관측이 된단 말이야 알겠어뭐 이거를 실험을 한 거야 공간이 팽창하니까, 오, 길어져. 파장이 길어져 이걸 보여준 거야. 파장이 길어져. 자, 탄성밴드를 조금 늘려서 L을 측정한다. 탄성밴드를 다 보다 늘린 상태에서 L을 측정한다. 측정값 1cm를 2 마이크로미터로 합니다. 뭐, 이렇게 있고 가정하고, 맥스 파장에 해당하는 파장을 계산한다. 음, 이렇게 한 거지. 파장을 가르쳐 준가? 1cm. 1cm일 때 2. 그럼 1.9, 그럼 1.9배 커지면 되겠지 계산할 필요가 없어 뭐안 물어보니까 2.8, 2.8배, 이거에 2.8배 커지면 그러니까 4. 아니 5. 5.6 마이크로미터 뭐 해도 되겠지 그지 알겠어요? 뭐 이렇게 하라는 얘기지 자 우주의 크기는 다일 때가 다다다 다, 다. 탄성밴드를 조금씩 늘린 상태의 예를 증정하고 라일 때 탄성밴드를 다보다 늘린 상태더 늘렸으니까 우주가 더 팽창한 거지 더 커진 거지 그러니까 다일 때가 라일 때보다 작다 그렇지 당연히 팽창했으니까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 맥스 파장은 길어지네 길어지는 실험한 거지 우주의 온도는 라일 때가 현재보다 높다 현재 뭐라고 했냐면 없나 현재 현재는 약 얼마라고 천이라고 아직 한참 가야 되네 그러니까 현재는 엄청나게 팽창한 거지 그지 그러니까 현재는 온도가 뚝 낮아진 거야 라일 때가 현재보다는 당연히 높지 팽창할수록 온도가 낮아지는 거냐 팽창할수록 온도가 낮아져 그냥 개념 문제야 이렇게 물어본 것 같아 무슨 말인지를 모를, 모르... 이런 거는 그냥, 아이, 뭔 말이지? 솔직히 이거는 국어 지문 있는것 같아. 그, 비문학 지문. 음. 음. 비문학 지문 해석하는 거랑 똑같아가지고. 그니까, 러 지구학 보면, 지구학에서 언어 시간에 비문학 지문이 제일 많이 나올 거야. 제일 어려운 거 나왔다. 그림 가는 공정 궤도와 시선 방향과 나란한 어느 외계 행성계에서 관측된 중심별의 시선속도 변화를 나는 이 외계 행성계의 중심별과 행성의 공통 무게 중심으로 공존하는 별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일단 기억할 것. 시선속도가 양수일 때, 도망갈 때야 가까이 다가올 때야. 내가 보고 있는 쪽에서 멀어져야 내가 보는 방향에 더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양수값이 나올 때가 후퇴할 때야. 멀어질 때야. 아, 후퇴라고 쓰지 말고 멀어질 때라고 쓸까? 멀어질 때. 마이너스일 때는 가까워질 때 접근할 때야. 접근, 이건 접근할 때. 그럼 이거 다른 말로 하면 가까이 멀어질 때는 적색편이 생겨야지. 적색편이. 접근할 때는 청색 타원이가 생겨야겠지? 요렇게 기억해 두었지? 자, 일단은 저 그래프를 해석해야 되는데, 그래프 해석하려면 자기가 직접 그려봐줘야 돼. 자, 이렇게 얘랑 좀 다르게 한번 그려볼까? 이렇게 공통의 무게 중심으로. 이렇게, 이렇게 있다. 여기에 중심 별이 있고. 아, 너무, 너무 크게 그리는데? 어 이쪽으로 와야 겠다 공통의 무게 중심으로 중심 별이 있고. 그지? 그래도 몰려나? 행성이 있고 아, 별이 있고 별은 얘를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야 돼그 다음에 행성도 얘가 도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돌아 이렇게 돌겠지? 이렇게 돌겠지? 이렇게 도는데 시선 방향 여기서는 비스듬히 줬는데 그냥 간단하게 어디로 할까? 시선 방향을 이쪽으로 할까? 이쪽 방향. 아, 시선. 지구 방향이 이쪽이다. 알겠어?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 화살표가 딱 있단 말이야. 어, 중심별이 반시계로 도네? 그러면 행성도 반시계. 가르쳐 줬지, 그지 반시계라고. 아, 중심별이 반시계니까 접선으로 그려주면 이렇게 놓다고요 어? 요, 요네 군데 그려, 이렇게. 네 군데. 이렇게, 중심별의네 군데, 중심별 네 군데. 그치. 딱 그, 이제. 그럼 이 시선 방향과 나란할 때가 딱 나온 거야. 나란할 때. 그럼 이게 접근할 때네. 이게 접근할 때. 요게 멀어질 때지. 멀어질 때. 이렇게. 이게 지금 후퇴속도가 최대인 지점 여기에 될거 아니야. 자 여기서 후퇴 지점 어, 여기 여기 지아 최대가 되는데 요 지점 되겠네 여기 그럼 후퇴 여기 그 다음에 반시계로 도니까 요렇게 간단 말이야 그 여기 요기 다음에 여기로 왔어 아 중심별이 여기 있을 때그 앞에 행성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지점이야 요 지점 후퇴 다음에 그 다음 지점 여기야 요걸 기억해야 돼 후퇴하는 거에서 그 다음 지점 이 접근하는 지점 들 사이, 여기를 꼭기억하란 말이야. 여기가 여기야. 제일 멀리 있어. 별이 가장 멀리 있을 때. 다른 말로 하면 행성이 지구에 가장 가까이 있을 때. 그때 식현상이 일어나. 이것까지 가란 말이야. 아, 요 지점일 때, 요 지점일 때 식현상이 같이 나타납니다. 라는 얘기지. 시선 방향과 나란하다라고 하면 식현상이 이때 일어나는 거야. 별이 지구로부터 제일 멀리 있을 때, 알겠어? 행성은 지구로부터 제일 가까이 있을 때. 그리고 지구 방향이 여기니까 반시계로 도니까 여기 여기 그림에 따지면 여기가 되겠지. 여기가 멀어지는 최대 속도니까 요 지점이 바로 뭐야? 이거 영지점이지? 영지점니까 이 다시 반복되면 T4가 되는 거죠. 기가 T4. 그 다음 여기 여기 왔을 때 여기가 T1, T5 되겠지 T1, T5 그러니까 T1, T5일 때 그렇지? T1과 T5일 때 식현상이 일어나 지구로부터 제일 별이 멀리 있을 때 알겠지? 이게 이게 그래서 자기가 판단을 해야 된단 말이야 자, 오른 걸 고르시오 지구와 중심별 사이 중심별 사이의 거리 지구와 중심별 사이의 거리는 당연히 T1 T5일 때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T1이 제일 멀리 있으니까 당연히 T2 T2일 때보다 크다 맞네 T1일 때가 제일 머니까 중심별과 행성일 이번에 행성을 물은 거야 행성은 반대쪽으로 중심별의 반대쪽 행성이 나와 같은 위치 행성이 나의 위치에 있대, 여기. 행성이 나의 위치에 있으면 중심별은 여기 있을 때네. 그니까 t1에서 t2로 가는, 요게 t2가 되겠지? t1에서 t2로 가는 요 사이가 되겠구만. t1에서 t2 가는 거지? 위치는 t2에서 t3. 아니구나. 아니네. t1에서 t2네. 알겠어? 지금 t1이 이 자리야. 제일 멀리 있을 때가 t1이잖아. 그러면 지금 행성이 여기 있어? 그럼 별이 여기 있는 거니까. t1에서 t2로 갈 때. t2가 가까워지는 속도가 최대일 때잖아. 가까워. 가까워지는 속도가 최대일 때가 t2. 그럼 t1과 t2 사이. 그게 틀렸고. t5일 때. t5는 t1하고 똑같아. 행성에 의한 식현상이. 그렇지. 식현상 나타나. T1, T5에서. 그러니까 꼭 이렇게 물어본다니까. 완전 개념이야 이거. 완전 개념. 알겠지? 이 문제는 이거보다 어렵게 나온다 생각하고 풀어야 돼. 이거 완전 개념이니까. 정확하게 이 개념을 알고 가야 돼. 마지막 20번 태양 중심으로부터 거리에 따른 밀도와 온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태양 중심으로부터 거리에 따른 밀도와 온도 부품 이건 뭘 물어봤냐면 태양 중심으로부터 거리인데 표면이 1이래 아 태양의 내부 구조를 물어봤구나 그럼 태양의 내부 구조가 어떻게 생겼냐 태양의 내부 구조는 이렇게 되겠지 중심에 뭐가 있어? 핵이 있어 핵에서 뭐가 일어나?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 그리고 나머지 가장 큰 층이 뭐야? 복사층이야 복사층 복사층이 있고 제일 바깥쪽에 대류가 일어나는 대류층이 있어. 이거 대류층 있는 거지? 음, 대류층으로 된가? 아핵 복사층 바깥쪽이 대류층. 이게 태양의 내부 구조. 물론 태양보다 질량 두배큰 이상 되는 애들은 안쪽이 대류핵을 가지고 있지. 그 그러니까 얘보다 질량 두배 이상 큰 애들은 중심부가 대류하는 핵을 가지고 있고 대류하는 핵을 나머지 다 복사층으로 되어 있어 다 복사층 다 복사층 나머지 복사층 복사층으로만 되어 있다 이거는 태양 질량의 2배 이상 되는 질량이 큰 별의 내부 구조지 자 어쨌든 이거를 연상하면 이게 쉽게 보일 건데 자 중심부로 봤더니 이렇게 했는데 평균 밀도가 여기 0.4 넘어가는 요, 요, 0.5도 아니고 0.4점, 0.4 얼마? 요 정도인데. 평균 밀도를 여기로 잡아줬고, 그 안쪽, 바깥쪽. 당연히 중심부로 갈수록 온도가 뭐해? 높아지지. 근데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려면, 이 수소 핵에서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려면, 온도가 몇 도에 도달해야 돼?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려면 최소 천만 켈빈? 천만 켈빈. 이게 뭐야? 10에 7승 켈빈. 어? 10에 7승, 10에 7승.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어, 일주일 만에? 아, 창조했나? 7승. 어, 아닌가? 몰라? 7승. 7승. 그 여기 그냥 표, 온도가 7승.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이렇게 된 거지. 이거보다 온도가 더 높은데지. 그러니까 태양의 중심은 한 1,500만 켈빈. 거의 뭐, 그렇게 된 거지. 온도가 딱. 어쨌든 그런 모양을 가르쳐 주는 거야. 여기 그러니까 안쪽에서 핵융합을 일으키고 있는 거지. 요거, 요거 안쪽 요거 위쪽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따지면 요렇게 하면 요쪽에서 핵융합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응. 따라서 자그 다음에 또 추가로 할거 핵융합이 일어나는 건 태양 같은 애들은 양성자 양성자 반응이 더 우세하고 얘는 시 n o 순환 반응이 우세 요런 건데 어쨌든 양성자 양성자 핵융합이야 그냥 그걸 물어본 게 아니라 그냥 수소 핵융합을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수소 핵융합이지 이많은 수소 핵융합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음. 에너지 생성량은 A 지점이 B 지점보다 온도가 높잖아 그치 온도가 높으면 훨씬 더잘 일어나겠지 A 지점이 B 지점보다 많다 그렇지 당연히 온도가 높잖아 1000만 켈빈 B 지점은 막 1000만 켈빈 가까이 밖에 안 된단 말이야 음. 온도가 높은 에서 훨씬 더 활발하게 일어나겠지 두번째 C지점에서는 C 지점에서는 주로 대, 아, 대류가 일어나는 거 어디야? 바깥쪽이잖아 그럼 바깥쪽이라는 걸 어떻게 할수 있냐 바깥쪽이라걸 뭔가 그래프가 급격하게 변화되는 애들이지 어, 대류가 일어나려면 기체 상태로 이렇게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밀도가 겁나게 작아져야 돼알겠어 밀도가 겁나 작아지는 층 표면 이렇게 되겠지? 여기, 여기 막 급격하게 꺾이는 지점? 밀도가 얘니까 밀도가 급격하게 낮아지는데, 이렇게 낮아지는데, 아마 이쪽이 표층이 되겠지. 알겠어요? C는 중, 이 중앙 정도 되잖아. 여기서 이까지의 중심이 복사층이지. 복사층이 가장 큰 넓이를 차지하나? 그러니까 C는 대류에 의해, 아니구나. 복사층이구나. 복사층. 복사에 의해 전달되는구나. 그 다음에, 디귿. 여기서 낚시 걸렸으려나? 태양 내부에서 밀도가 평균 밀도보다 큰 영역의 부피. 평균 밀도가 여긴데, 0.4 이렇게. 이게 뭘 물었냐면, 부피를 물었다는 거야. 반지름을 가르쳐 주고 부피를 물었어. 반지름이 0.4만 가면, 그냥 0.5라고 해볼까? 그냥 0.5. 2분의 1이잖아. 0.5가 2분의 1이잖아. 그지? 0.5R이 2분의 1 값이란 말이야 이게 2분의 1R이잖아 그 부피는 파이 R에 세제곱이지 2분의 1에 3제곱 8분의 1밖에 안되는 거잖아 전체 부피에 그지? 그러니까 평균 밀도가 큰 영역은 영역의 부피는 5로 0.5로 잡아도 전체 부피에 8분의 1밖에 안 돼. 40%가 될 수가 없지. 여기 이제 단순한 함정. 부피를 물어봤단 말이야. 알겠어? 이런 거 틀리면 이제, 아, 내가 아주 단순한 산수에 약하구나. 그지 반지를 말려주고 부피 물었는데 지금 여기서 실수했구나. 이런 거 나오는 거야? 이런 거는 자꾸 이제 실수를 당해보면 금방 깨달아. 음. 반지름 알려주고, 부피 물어봤네. 아, 부피는 세제곱이구나. 선생님, 봐서. 문제가 이번은 진짜 개념이지. 막 사람을 꼬아서 이렇게 괴롭히는 문제가 솔직히 없었어. 근데 만약에 문제 풀면서 당황한 문제들이 있었다. 그러면 아, 내가 이쪽 파트의 개념이 좀 많이 부족하구나라는 생각을 꼭할 필요가 있어. 알겠지? 그래서 그 자기가 헤맸던 단원, 그 문제가 있으면 그쪽 단원에 대한 개념이 좀 부족했구나라는 걸 생각하고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다시 복습을 꼭해줄 필요가 있어. 알겠냐? 자, 3월 학력평가 음. 해설은 여기까지 음.